자세교정 초보 프로그램 5주차 골반 엉덩이 운동 우선 다리를 삼각형을 만들어 엉덩이 스트레칭부터 해주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 때는 앞쪽 하태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무릎이 뜨는 경우에는 무릎부터 밑으로 눌러주시고 다리를 넓게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골반이 틀어진 경우에는 골반과 하태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스트레칭 한 상태를 유지해 볼까요? 유지하실 때는 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손을 겹쳐 이마를 대고, 두 배를 숙이 셔도 됩니다. 그럼 반대쪽을 해 볼까요? <목소리> s r to sure when i think l there's always a crowd s o k n a c o d feeling good right now people sitting by the wall and they're leaning s m e r on the b l n dreaming i've been feeling nothing lately when without you i know that something really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 다음 동작은 내전근 운동, 링 퀴즈입니다. 발 안쪽 면을 모아주시고 링을 무릎 사이에 껴서 누워주세요. 골반 중립을 유지하고 허리나 골반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링을 조여줍니다. 내전근 운동을 했으면 내전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 볼까요? 허벅지 안쪽이 타는 듯한 느낌이 있어도 아프더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호흡을 하면서 유지해 볼까요? To chat right now before I get high When you gaze into my eyes I feel like I'm on cloud nine You bang harder than 4th of July I think I can do all night, yeah The way you bite your lips Blush and smile you give You're just so stunning 이번에는 골반 운동, 엉덩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구부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 엉덩이,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합니다. 골반은 앞, 뒤나 위, 아래, 옆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중립 골반을 유지해주세요. 무릎을 열어서 운동을 해줄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말리지 않도록 어깨 아래쪽에 힘을 줘서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럼 호흡을 하시면서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동작을 해보실게요. We got this for us to share When I think I laugh There's always a crowd smoke in every cloud Feeling good right now People s t t n d i n g by the wall and they're leaning 이번에는 다리를 쭉 펴서 레그 다운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해주세요.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도록 수직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레그서클 동작입니다 얼굴 크기의 서클을 발끝으로 그려줍니다 이때 무릎이나 발목은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도 서클을 돌려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는 레그업 동작입니다. 골반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다리를 길게 늘려서 동작을 해줍니다. 다리를 너무 높게 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리를 다 했으니,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해볼까요? 정렬을 맞춰 가지고 잘 누워 주신 상태에서 힙 오픈부터 하겠습니다. Now, we got this t o r us to share When I think I laugh, there's always a crowd Smoking heavy clouds, feeling good right now People s t t n d i n g by the wall and they're leaning s o m e e r e l i g on the bed looks l i e dreaming I've been feeling nothing lately when without you I know that something really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 About you 레그 다운입니다. 골반 높이로 다리를 들어서 발 안쪽 면이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내려주세요. 맥을 서클 동작입니다. 얼굴 크기로 이쁘게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 방향도 링을 그려 줄게요. 레그리프트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복부를 조여서 골반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ve been 골반 엉덩이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는 엉덩이 스트레칭을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반이 위아래로 틀어지지 않도록 시작 자세를 잘 유지해주세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Oh.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후반에 광고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